안녕하십니까 8월 9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증시는 뉴욕 연은이 1년기대 인플레이션을 6.8%에서 6.2%로 크게 하향 조정하자 상승출발했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살러 및 국채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6% 이상 하락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크게 하회한 실적 소식에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하락을 이끌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원유는 달러의 약세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큰폭 하향 조정으로 상승했네요. 인플레 하향 조정 기대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아직 낙관적으로만 볼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도 견주하고 기업에서도 고용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이는 연준의 경, 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내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 결과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시장을 바꿀 만한 확실한 재료가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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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전까지는 시장의 관망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송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따싹은 12,830포인트와 13,7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86달러와 96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 7 8 0달러에서 1,85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되 되도록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장을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유진 고인드들께서는 h t 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리고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24시간 실시간 텔레그램 뉴스 채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선물 먹이충전 유진철 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Bye!